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동차 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김서림인데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서 김서림은 자주 발생하고 탑승자가 여러 명일 때는 더 빠르고 짙어집니다. 안전운전에 지장이 생기고 집중이 되질 않아 무척 위험해지기까지 하는데요. 김서림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유리면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리를 수시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차 안에 휴대하기도 편한 몇 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김서림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되는 제품들 역시 광고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동치뷰. 그러면, 김이 서리면 왜 뿌옇고 흐려지게 되는 걸까? 그 원리를 짧게 알려줄게. 공기 중에 수분이 미세한 물방울의 형태로 유리 표면에 달라붙고, 표면 장력에 의해 물이 동그랗게 응집이 되고, 이런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의 간격 때문에 빛이 난반사되고, 뿌옇게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샴푸나 린스, 김서림 방지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이용해서 친수성 막을 형성하게 하고, 유리와 미세 물방울의 표면 장력을 낮춰, 물방울이 섞이고 퍼져서, 빛의 굴절을 줄여, 김이 서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원인도, 방법도 알았으니까, 이제 김절인 방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줄게 첫 번째로 휴대용 스틱 비누 이렇게 생긴 휴대용 비누이고 립밤이나 딱풀처럼 돌리면 비누가 위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크기가 작아서 차 안에 휴대하기가 편하고 휴게소 같은 곳에서 손 씻을 때 유용한 제품이야 그리고 이런 유리 전용 극세사 타월만 준비하면 되고 타월 한 장을 물에 살짝 적셔서 꼭 짜주고 스틱 비누를 젖은 타월에 문질러 발라주고 비누를 바른 타월로 유리 표면을 닦아주고 비누기가 마르기 전에 마른 타월로 다시 한번 닦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비누로 닦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 볼까? 어때? 차이가 확연하게 나지? 두 번째,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 또한 가지 좋은 아이템은 바로 이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야. 아이소에서 구매를 한 것이고 보통은 차 안에 선글라스 한두 개 정도는 있기 때문에 하나 마련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경 쓸때 불편해서 이용하던 건데 자동차 유리 김서림 방지에도 무척 효과가 있더라고. 유리에 입김을 불거나 천에 물을 약간 묻힌 다음에 유리면을 살살 닦아주기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도 닦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해볼까? 어때? 안경닦기천도 효과가 괜찮지? 세 번째 샴푸 정확히 3년 전에 김소림 방지제 효과를 검증하는 영상에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좋게 나타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샴푸를 휴대하고 다니기는 좀 그렇지 그럴 땐 이렇게 작은 스프레이 용기를 하나 준비해서 샴푸와 물의 비율을 5대5 정도로 혼합해서 담고 휴대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몇 가지 김소림 예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 꼭 확보되어야 할 것은 시야 확보입니다. 자칫 방심하셨다가 안전운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오늘 보신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차 안에 준비해 두셨다가 급할 때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네, 알다 수고했어, 동TV요.